안녕하세요 차차게임즈 차차입니다 이번 눈높이 교육 시리즈 파트 2에서는 튜토리얼을 진행하며 필수적으로 기억해야하는 전투 조작과 초반 스킬라인 개방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목차는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에드온과 시스템 세팅을 마치고 엘더스크롤 온라인을 정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튜토리얼은 플레이어가 어떤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튜토리얼의 내용은 조작에 대한 일반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캐릭터는 튜토리얼이 필수지만 이후 생성되는 캐릭터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전투 튜토리얼 중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랗게 빛나는 표시는 적이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고 있다는 표시여서 막거나 굴러야 합니다. 빨갛게 빛나는 표시는 캐스팅 중이라는 표시이고 방해 가능한 상태인데 이때는 배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쉬는 매우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므로 꼭 기억해주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행 중에 책꼬지가 보이면 한 번씩 읽어주세요 스킬 숙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읽지 않아도 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추적 중인 퀘스트는 하얗게 채워진 마크로 표시됩니다 일단 튜토리얼에서 주어지는 대검을 줍고 주변도 살펴봅니다 음식을 찾았네요 음식은 한번에 한가지 효과만 받을 수 있고 초반에는 일일보상으로 주어지는 치킨 음식이 매우 유용합니다 일일보상으로 주어지는 아이템들은 음식 이외에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방금 준 대검을 장착해 볼게요 가슴 방어구도 있었네요 착용해 보겠습니다 누더기 죄수복장을 드디어 벗었습니다 대검을 가지고 싸워볼까요 무기를 들고 적을 하나 이상 처치하면 해당 무기 스킬라인이 개방됩니다. 동시에 레벨 2가 되었네요. 스킬 포인트와 속성 포인트를 하나씩 얻었는데요. 속성 포인트 분배는 매지카 딜러와 힐러라면 매지카의 올인, 스태미나 딜러라면 스태미나의 올인, 탱커라면 초반에는 헬스에 조금 더 분배를 하되 골고루 분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매지카 딜러니까 매지카에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는 클래스 스킬과 무기 스킬 라인이 동시에 열려 있는데요. 클래스 스킬 라인을 먼저 활성화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스킬 조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스킬을 찍어야 할지 모를 때 스킬 조언가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스킬 조언가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조언가를 선택하고 진행을 하시면 그에 맞춰 스킬을 추천해 줍니다. 키보드 마우스 기준으로는 K를 누르고 왼쪽 이 부분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번개속성마법을 주로 사용하는 컨셉으로 플레이하려 하기 때문에 스톰콜링 스킬 라인을 먼저 개방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속성바의 숫자가 겹쳐 보이네요. 이것은 눈높이교육 파트1에서 설치한 아주라라는 애드온과 인게임 내의 설정이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설정을 오프시키면 제대로 표시됩니다. 저는 인게임 내의 설정을 오프시키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표시되네요 은신에 대한 튜토리얼을 알려주는군요 아코 덫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상태 이상이 걸렸을 경우 브레이크 프리를 사용하여 벗어나야 하는데요 앞으로 자주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므로 익숙해지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물쇠 따기는 연습만이 답입니다 방금 경험치를 얻어서 양손 무기와 클래스 스킬라인 숙련도가 상승했는데요 클래스 스킬라인의 경우 스킬 바에 스킬이 배치되어야만 숙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클래스 스킬 라인에 스킬 포인트를 먼저 배분하라고 아까 전에 추천드렸던 것입니다. 전투를 조금 해볼까요? MMORPG에 익숙하신 분들은 애니메이션 캔슬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엘더스크롤 온라인에서도 애니메이션 캔슬링이 존재하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약공격 이후 바로 스킬을 쓰면 약공격 애니메이션이 캔슬링되고 바로 스킬이 발동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캔슬링을 사용하게 되면 약공격과 스킬을 거의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애니메이션 캔슬링이 그만큼 효과적인 DPS의 상승을 가져오는가? 그렇습니다. 엘더스크롤 온라인에서의 약공격은 데미지 수치가 꽤 높은 편입니다. 한가지 애니메이션 캔슬링을 사용하면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스킬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공격 커맨드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방어와 바스왑, 구르기가 입력되기는 하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방금 전투에서 화염지팡이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대검 대신에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군요 사용해보겠습니다 사용하려고 봤더니 피해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파괴지팡이의 스킬라인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착용한 채로 적을 처치하면 파괴지팡이 스킬라인을 획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투구를 얻었는데요 지금은 초반이니까 가리지 않고 모두 착용합니다. 그런데 너무 못생겨보이는 투구네요. 머리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형상 변환 헬멧 숨기기를 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긴 시기상조인 것 같군요. 수지품에 외향, 모자를 들어가셔서 머리 장비 숨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튜토리얼 캐스트가 끝나고 첫 지역에 도착합니다. 게임 버전에 따라 바덴펠, 서머셋, 엘스웨어, 또는 서부 스카이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스 게임을 기준으로는 바덴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단 이 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튜토리얼 퀘스트를 완료하고 레벨 보상을 받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뉴비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메인 퀘스트의 시작으로 눈높이 교육 시리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안녕!